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를 사귀고 난 후부터 요 여자가 상처를 자꾸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들은 처음과 달리 남자를 사귀고 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엔 정말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남자인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상대방에게 연연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그런 확답을 받기 위해 다가서면 상대방은 그렇게 식은 게 아니라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여자인 나는 요 상대방에게 원했던 답이 있는데 뭔가 회피하는 듯한 대답 정도만 얻은 상태니까요.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남자하고 다투는 일도 많아질 거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남자가 이러니까 남자를 이해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남자는 사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 자신들도 잘 모른다는 거고요 그걸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연인 관계를요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다가섰던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가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요 어떤 여자에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요 다가서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자가 노력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요 남자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여자가 별로 마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는 빠른 시간에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큰 노력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물론이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까지 과장해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요저 여자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라 확신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는데 온갖 무기를 다 꺼내야만 승산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 시점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싫거나 너무 자기 스타일이 아니지 않은 이상 여자는 만나볼 의향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했다면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냥 한번 지켜볼게. 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가 볼 정도의 마음은 있어. 일상태일 거라고요. 물론 남자도 요이 상태에서 여자가 완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 만나 주기로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분명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가져와야겠어 하는 다짐을 할수 있겠죠 남자는 요 처음부터 여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다가섰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남자는 이미 마음이 좀 뜨거운 상태일 거예요 그에 비해 여자는 요 뜨거운 상태는 아니에요 좋게 보면 미지근한 상태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마음에 든게 아니라 싫지는 않은 정도니까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률이 좀 높아진 그 자체만으로 엄청 신바람이 날 거예요. 미친듯이 노력을 하게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정도 에너지가 있었나 할 정도의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무렵의 남자들은요. 피곤한 줄도 잘 몰라요. 연락도 엄청 자주 할 거고요 어떤 면에서도 여자가 느끼기엔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칫 부족하면 탈락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전력질주 중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여자는요 이제 슬슬 몸을 푸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전력질주로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 에너지가 여자의 마음이 슬슬 뜨거워 지는데 쓰이게 될 거고요 남자가 이 단계까지 성공적이게 여자의 마음을 위해서 전력 지출를 했다면 그때부터 여자는 슬슬 달리려고 하죠 이 시점을 사귀는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동안 에 여자는 멈춰 있었고요 남자는 에너지를 다해서 여자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자가 어찌 됐건 남자와 사귀기로 수락했다는 건 남자 입장에선 여자의 마음을 얻은 상태가 될 거고요 남자 기준에선 합격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기쁘겠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이제 기진맥진 해줄수 있어요 즉 남자는 여자를 처음 발견한 그 순간에 100m 달리기를 하려는 스타트선에 있었던 거고요 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연인이 된그 순간에는 요 100m 달리기의 꼬린 지점에 도달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마라톤을 할 때는 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막 떨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요 어차피 꼬리하는 지점까지 많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m 달리기는 요 출발선에서 엄청 떨리거든요 내가 이길지 질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요 조그마한 미스로 이 경기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요 남자가 100m 리인 지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여자는 이제 뭔가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즉 연인이 되기로 시작한 그 시점부터 여자의 조그마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사실 여자는 남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남자가 전력질주할 때 보여줬던 그 모습들 그 현란한 매력들이 연애를 계속하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남자하고 연인이 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남자는 100m 달리기 꼬린 지점에 도달했어요 즉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요 이제부터 마라톤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요 나에게 그토록 구걸하던 남자가 약간은 갑질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요 나에게 관심도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건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전력질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도 맞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자인 내가 요 예전에 그 사람에겐 별로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크지 않았겠죠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나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약간은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지만 연인이 되고 난 직후에 일정 시간 동안에 남녀는요 제법 즐겁게 지내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요 남자도 기쁘긴 한데요 체력이 바닥난 상태고요 여자는 체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기쁨을 누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대충 연상이 되시죠 남자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점차 힘 빠지는 모습으로 변할 거고요 여자는 힘 빠진 남자를 아쉽게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힘을 좀 냈으면 하고 상대방에게 처음과 달라졌다고 어떤 요구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서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자에게 너 마음이 식은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남자가 항상 하는 말은요 아니야 아니라고 여전히 너 사랑한다고 한단 말이죠. 남자 말처럼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 눈에는 분명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남자는 요 여자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요혹 마음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분명히 예전처럼은 할수 없을 거예요. 좋게 보면 남자를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나쁘게 보면 요 남자는 처음부터 자기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날뛴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사기를 친걸 수도 있겠죠. 마치 100m 경기의 속도로 4 2 1 9 k m 를 계속 달려갈 수 있다는 라 모습으로 여자를 현혹시켰단 말이죠. 근데 남자도 좀 억울해 하거든요. 실제로 남자는 요 그때 그랬어요. 내가 여자를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을 때 자기도 요 100m 달리기 속력으로 4 2 1 9 k m 를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자는 오랫동안 남자와 마라톤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요. 서서히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같이 가길 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42.19km를 달려갈 여자가요. 그긴 거리를 나와 함께 갈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42.19km를 난 100m 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기왕이면 그 정도 능력을 갖춘 그 정도 체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더 좋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를 믿고 함께 가기로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귀었단 말이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면 요 남자는 요 자기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권태기를 느끼기도 하는 걸 거고요. 남자들은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결국 여자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커져가는 순간이 될 거고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지면 남자가 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때가 아마 남자가 진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순간일 거예요. 아난 원래 단거리 선수였구나 하고 말이죠. 내 여자친구는 마라톤 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달려왔던 속도로 계속 42.19km를 달려가면 자기가 죽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남자는 초반에 뜨거워졌기 때문에 혹은 초반이 절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우하향 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자는 처음에 멈춰 있는 듯 혹은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그래프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우상향 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그 그래프가 교차하는 시점이 서로가 연인이 되기로 하는 시점일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건 남자를 이해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남자에게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거라면요. 내가 처음에 교차되는 시점에서 내 상대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신중하게 체크해보고 시작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남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달려드는 그 초반의 열정을 평생 가져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라 생각 그러면 어떠한 연애든 오래 지속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